네, 안녕하세요. 범어포인트 조절입니다. 어, 요번 도커 활용법에서는요,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좀 정리도 할 겸, 그 다음에 쭉 이어서 한번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엔진NX를 우리가 이제 파일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된 파일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확인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커밋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변경된 것을 이미지를 다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커 허브로, 이게 제가 관리하고 있는 도커 허브 쪽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하는 것까지 이렇게, 어, 일련의 과정들을 쭉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엔지닉닉스를 하나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커, 그 다음에 run 그 다음에 minus it 바로 저희가 가져와서 실행까지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 nx 그 다음에 이제 웹01 뭐01그 다음에 minus d, minus p이고 그 다음에 포트 같은 경우에는 뭐8888 포트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올 엔진 nx 같은 경우에는 80 포트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어, 최근 버전을 이렇게 태그까지 붙여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요 이미지가 만약 없다면은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요 이름으로 이제 실행을 하죠 프로세스까지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8888 포트로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도 이미지를 다 이제 좀 삭제를 했어요 예, 삭제를 한 것이 있는데 어, 남아 있었나 보네요 <웃음> 예, 남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S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게 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됐으면은 웹서버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로컬호스트 예, 8888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은 8888로 입력을 하시면은 엔진엑스가 동작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서 우선 진행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소스코드를 한번 좀 이제 수정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sudo vim을 이용해서 음, vim 그 다음에 index.html로 해가지고 수정을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 수정이 index.html 이미 있죠 앞에서 실습을 했으면은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ocker, 그 다음에 이제 cp, index.html을 우리가 nginxweb01. 이었었죠. 음, 그래서 u s r 의 share에, share에, 그 다음에 nginx, 그 다음에 html, index.html로 우리가 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미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복수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복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실행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예, 동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들었던 것으로 어,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스펠링이 틀렸네요. <웃음> 보안 프로젝트인데. 아, 이게 잘못 썼네요. 아무튼, 예,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변경된 사항을 내가 어떤 것들이 이제 변경이 됐는가. 네, 그것들을 이제 확인하려면요. 수도, 그 다음에 docker diff라고 하는 명령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nginx01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현재 수정된 정보들이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쭉 보시면은, 어,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파일을 만든 이 사람이 명그 수정했던 것들도 있고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index.html이라는 것을 변경했던 것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제 체인지죠. 어떻게 보면 변경이 되어 있다. 음, 이것들을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다 완성이 됐다. 그러면은, 수도, 도커, 이제, c o m 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요것을 이미지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엔진 익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닉네임이고요 요것을 좀 닫아줄게요. 아래가, 뒤가 좀 비춰서. 그 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엔진 i n 어 x n g n x 그 다음에 웹01 대상으로 이제 c o m m 하게 되는 것인데, 요것을 똑같이 이제 엔 g i n x 그 다음에 웹 뭐, 테스트, 아니면 뭐, 엔진 엑스 테스트로 해가지고요. 뭐, 1.0,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이미 지 커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커밋을 하게 되면은, 이름을 잘못 썼죠. 예, 그래서, 엔진 엑스. 예, 게 항상 이제 스펠링이 좀 틀립니다. 여기도 엔진 n 스 엔진 엑스. 항상 이렇게 제가 빨리 쓰다 보면은 좀 틀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커미스를 해보면은, 이제 이미지가 하나가 생성이 되면서, 수도 도커 이미지스 정보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한 다음에, 엔진 nx, 이렇게 확인 해보시면은, 엔진 nx 테스트라고 해가지고요, 13초 전에 현재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여기 엔진 nx에서 요것들이 최종적으로 된 것을 우리가 어 옷솔거든요 이게 만든 사람 마이너스 a 라고 하는 것들이요 어, 만든 사람을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재를 하고 난 뒤에 어, 만들면 은 하나의 또 이미지가 생성이 됐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변경된 것을 우리가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태그가 이제 10으로 이제 태그가 또 이제 적용이 돼서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우리가 퍼블릭 쪽에다 토커 허브에다가 올린다 이게 나중에 이제 레지스트리 라고 하는 것들도 좀다루게될 건데 요거도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태그를 하나 또이 어, 명령을 그냥 그대로 두기 위해서 뉴 탭을 한 다음에 다시 태그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올리도록 할 것인데 우선은 먼저 필요한 것은 이제 로그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어, 이, 인증을 받아야겠죠. 근데 저는 이미 했습니다. 이미 제가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인증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 서세스가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 도커 그 다음에 태그를 해가지고 저희가 ngin, nx, 그 다음에 아까 언더바 테스트였나요? 네, 테스트였죠. 자, 테스트 였나요? 테스트 였죠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것은 1.0 있고요그 다음에 본인 아이디로 앞에다가 써 줘야겠죠 그래서 nginnx, 그 다음에 테스트 그 다음에 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일하게 우리가 만들었던 요 이미지 있죠 엔진 nx 스 1.0 이것도 엔진 nx 스 1.0 테스트 1.0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것을 만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올려야겠죠 그래서 수도 지금 현재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미지스 정보들을 하시면은 어, 엔진이키의 엔진NX 테스트의 1.0 태그를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요것을 다시 우리가, 어, 엔진NX. 글리하고, 그 다음 엔진, 어, 수도, 예, 도커, 푸시죠. 예, 푸시. 그 다음에 내꺼 ID, 그 다음에 엔진NX 테스트 태그 있던 1.0. 으로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시로요자 그래서 푸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예, 준비가 되고 하나씩 이미지들이 레이어 단위로 올라가는 것을 예,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커 허브 쪽에 가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올라와 있는가 봐야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금방 여러분들이 어, 같이 실습했던 것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고 예,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커밋과 그 다음에 태그를 달아 가지고 도커 허브에 맞게 태그를 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도커 허브 쪽에다가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누군가가 이제 뭐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저만 이렇게 수정했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예,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커 허브에다가 올려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복습 차원에서 하면서 이제 허브까지 예, 올리는 과정들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